지가 쥐가 쥐가 쥐가 쥐가 들가 쥐가 쥐가 쥐고세상 쥐가 쥐로이가에 젊은이로 가어나 우리들은 쥐리로 세상을 들어 지치부서로존님해 서, 패, 그, 그, 그, 시, 순종하 여, 조, 이, 종, 대, 라. 이, 젊은이 로, 대 연, 한우 리, 들, 은, 진, 리, 로, 세, 상, 을 쥐고, 쥐신 쥐고, 쥐고, 쥐고, 쥐그쥐들 쥐고, 고고 쥐고, 쥐고, 쥐요 쥐고, 쥐고, 쥐로 쥐고, 쥐고, 쥐들 쥐고, 리로세상쥐 새롭게.